현재 기존 아파트를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거나 투자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지 못해 입주 때 땡처리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입주 때 아파트 동향을 확인하면 대구 아파트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단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아파트도 확인하면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는 동일합니다. 다음 달 전국적으로 아파트 3만 6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7일 부동산 R14에 따르면 9월에 전국 11개시 도의아파트에서총 36,094가구 임대 포함 총가구 수가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래 동월 최다 물량이다. 경기 1 3 8 0 1 가구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부산 6,589가구, 광주 3,364가구, 인천 2,825가구, 충남 2,533가구, 대구 2,413가구, 서울 1,324가구, 전남 1,181가구 등의 순이다. 특히 경기는 수도권 입주 물량 1 7,950가구 가운데 76.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 970가구, 8월 1만 1 1,938가구에 이어 3개월째 1만 가구를 넘는 입주 물량이다. 지방은 매달 1 8,144가구가 입주한다. 이중 9,953가구 54.9%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이다.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내달 전체 물량의 89.9%에 해당하는 5,927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다. 여경희 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곳은 기존 주택매도 지연에 따른 미입주나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